한승연의 이정연규 하트성애은 스킨십 터졌다. 이조합 참성여 연애리얼리티 한승연애의 청춘남녀가 마음을 확실히 정해가는 가운데 여전히 끝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31호 4시 공개된 티빙 오리지널 한승연의 27화는 1차별 유료가입기여 티빙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주간 유료가입기여자수 역시 13주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지난 17화에서는 x가 정해준 데이트 상대와의 데이트를 진행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 김지수가 남해도와 박나헌은 김태희 정규민과 성혜은은 정연규 박원빈과 함께 했다. 그동안 김태희와 쌍방향 노선을 형성했던 박나헌은 정규민과 가까워지며 묘한 감정을 싹 틔웠다. 성혜은 역시 점점 더 정현규의 매력에 빠져드는 듯 혼란스러워하며 마음의 틈이 생겼음을 예감하게 했다. 특히 정현규는 스윗함과 배려는 물론 유머로 그동안 매회 눈물을 흘렸던 성혜은의 마음을 단번에 설레게 했다. 그에게 성혜은의 마음과 시선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는 것. 지금까지 볼수 없었던 과감한 표현에 성혜은의 x 역시 두 사람이 가까이 있는 게 보기 힘들긴 하더라. 서운하기도 하고 질투가 난다 면서도 이런 마음을 드러내지 않아 흥미를 도두었다. 또한 이지연은 제주도 여행 이후 남해도와 서서히 멀어지는 듯 했지만 상대방을 향한 끌리는 마음은 완벽히 접지 못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그는 4년이란 시간 동안 견고하게 사인넥스와의 관계에 복잡해 하면서도 함 흔들어 볼까라고 둘 사이의 틈을 만들기 위해 고뇌에 빠졌다. 남희두 역시 옛사랑과 새로운 사랑 사이에서 느끼는 묘한 감정을 솔직하게 받아들이며 앞으로의 노선을 정리해 나갔다. 무엇보다 입주자들이 성별에 상관없이 1대1 속마음 대화를 하며 자신의 마음 혹은 누군가와의 관계를 확고히 하거나 정리해 나갔다. 뜻하지 않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던 시간을 치유하고 새로운 사람과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좀더 확인하면서도 xy의 감정으로 인해 또 다른 고민에 휩싸이 기도 했다. 입주자들의 노선이 명확해지는 듯 하지만 작은 등들이 자리하고 있는 상황. 과연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모두가 자신의 사랑을 찾아 나갈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인다. 점점 썸 무드에서 사랑 모드로 전환한 입주자들의 모습에 패널들은 잘 어울린다. 이대로 만나요 제발 난리가 났네. 휘둘리고 싶어 등의 격한 반응을 보였다. 드라마 같은 이들의 상황에는 명언 제조기들이 많아. 이런 장면이 나온다고 이거 드라마잖아 소설 보는 것 같아 라고 설렘을 만끽해 웃음을 자아냈다. 환승연애인은 오는 14일 오후 4시 18화가 공개된다.